으악 저 녀석 다음번에 너 없애버릴 거다. 은비 영림 배우려면 50레벨 찍어야 되는데 아, 야 근데 얘 75까지 키워야 돼 이제 신속 얻어야 엄마. 되니까 아 너무 힘들어 야 아,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리려고 그래도. 아 그냥 75오야 70... 박살냈다 입자코 덤야 이제 연속 자르기다 너도 연속 자르기. 다 그렇지. 아, 연속 자르기. 다나 무조건 기본으로 75까지는 다 찍었거든. 애들. 나이스. 수락해 겁날리라. 약 독반을 준다. 이들은 잡았는데. 약 독반. 저큰 거한테 어그로 끌리면 큰일 난다. 저 레벨 이 얼마야? 야, 음이 너무 커서 벽이 끼였는데, 한 번씩. 야. 튜토리 뭐지, 이거? 2세대 그 나무 열매 같은 거 아니가? 아니, 왜 이렇게 겁나 많지? <웃음> 그러니까. 아니, 어디로 가야 관장이니? 음. 아, 야, 그럼 나 여기 관장 깨볼까, 이번에. 다시. 은비 15레벨인데 델라나 되겠지? 관장이 어딨냐 대체? 관장아? 아 관장 맨 안에 있는 14렙짜리 있거든 트레이너구나 음. 체육관 깼다 나 오케이 아 잠깐만 체육관 깨면은 그거 줘야 되겠지 줘야 되지 않나? 어? 그럼 나안잡아봤다 뭐지? 자 은비 어, 어디 가야 돼? 야 은비, 은비 16레벨인데 델라나 이제? 어, 충분히 된다. 아! 총알이 네. 뭐지? 어. 체육관 들어가가지고 있가 앞에 어. 나뭇잎 벽 같은 거. 어. 그거 부수고 앞으로 가면은, 길이 있거든? 어. <웃음> 민규. 어, 관장이네. 체육관 앞에 나와봐봐, 나중에. 레벨 31짜리 어, 두두 있다. 야, 두두. 두두인데 31레벨이다. <웃음> 하필 두두냐? 어. <웃음> 아, 아, 두두 안 먹어. 야, 여기 13, 11 말고 12번은 없냐? 야, 너이 자식 복수다. 됐다. 오, 오, 엄청 센데. 야, 은비가 박살 낸다. 여기서 대장이다. 너네들. <웃음> 태, 방금 한놈 바로 퇴장당했... 퇴장당했다 야 근데 얘는 사기인데? 급소 맞으니까 안돼 뭐가 좋아 난 관장, 관장 머리통 깨러 간다 응, 응, 응, 은비 이겼다 은비 17렙 일단 먼저 개굴 반장 먼저 너부터 들어와니 자식 해 올이 있다 물의 파동이다 아니 이 녀석 야 포켓몬이 17...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 은비가 너무 커서 그렇다 <웃음> 야 아니 뭐야 개굴반장이 풀타입 <웃음> 다 깨겠는데 잠깐만 아 아니네 어어 예, 어. 예, 근데... 어, 통통콕 겁나 세네 박살 어 깨겠다 나이스 가자 쓰라크 뚜벅초 잡아 음, 오 깼다 가방에서 상처야받 풀묵기랑 가라야. 포레스트 배지 주네 음어 어, 레드스톤도 보인다. 은비가 너무 커서. 아, 잠깐만. 형, 저 주작이 하고 싶어요. 예, 하세요. 무슨 주작이냐면, 특성 주작이요. 아, 야, 그냥 다 노력치 다 만땅 찍어뿌라든요야 <웃음> 그럴까? 어. 저, 저, 저... 아, 난 망땅 찍었다. 성격 바꾸면서. 야. 아, 저, 난 특성 바꿀래. 노력 시간이 너무 날로. 야나나나 나, 나 체육관 관장께서 풀묻기 먹. 뭐. 음. 필요하면 아, 말해. 괜찮나. 어, 나 여기 있는 배울 것 같은데. 아아 아, 이제 당근이 배울 수 있다. 약 당근. <웃음> 이제 개굴 반장은 풀 타입이다. 야, 잠깐만 나 여기 있는 애들 다 깰래 그냥. 다깨게 낫지 랩작할거면 어. 내가 지금 스라크25 개굴반장 21난 은비 17 은비 해오리에 바, 바로 퇴장했는데 얘약 <웃음> 입구 컷이다 저거 오 27레벨 도 누... 그냥 죽일래 죽어라 두 이제 그냥 주... 잡지않나 27이면 응 아, 6렙차는 그냥 이기지야 은비 잔다 야요 누구 나한테 소매 넣게 해줄사람 <웃음> 야 근데 이거 맞다보면 일어나지않나 응응 <웃음> 근데 둘다 자고 있어서, 지금. 은비가 잠에서 깨어났다. 앞좀 뿌리지 마, 임마. 야, 몸저림담 <웃음> 걸려서 그런 거다, 니 포켓몬. 야, 개굴반장 담걸렸어 야, 은비 19레벨. 됐다, 이겼다. 개굴반장. 어, <웃음> 그... 사, 잡았고. <웃음> 여기 규토리, 근데 진짜 왜 이래, 많이야. <웃음> <웃음> 그니까. 뭐. <웃음> 규토리 개 많은데, 야,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웃음> <웃음> 그니까. 뭐, 그렇게 많지? 다 죽기도 귀찮다. 이거 상태 회복, 이상 회복 맞지 아니면 그냥 열매로 분류되나? 먹어. 아, 이거, 맞, 아, 맞다. 그냥 열매로 분류되지, 이거. 그냥 열매다. 야, 나 이거 바위 갖고 싶다. 야. 아, 여기, 여기 규토리가 왜 이래 많아? 뭐 이렇게 많지, 규토리가? <웃음> 규토리 개 <꽤> 많다. 니또 <웃음> 규토리 파밍하러 왔나? 반갑다. 아니, 교토리 파밍은 아니지만, 줄게 있어서 왔다. 아, 진짜. 난 지금, 누구, 오케이. 누구 패야 되는데, 안 보인다, 애들이. 배지 케이스와, 어, 배지 케이스와 학습장치를 주러. 자, 오케이. 너의 배지 케이스다. 학습장치는 어떻게 써? 달면 되나, 그냥?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면 된다. 오케이 아, 아 잠깐만 그럼 나 한비 키울란다 나무지기 잘가라 넌 필요 야. 없다 아니 왜또 다크라인드 <웃음> 넌 필요 아니, 없다 시작할래넌 <웃음> 필요 없다 동생을 키우겠다는 아 나무지기 간다 어. <웃음> 잘가 <웃음> 아예. 있는지 확인해야지 있다 너는 5레벨 좋아 우리는 이제 아 맞다 너 권장 안 깼구나 아직. 잠깐만 다크홀이 66레벨 기술이잖아 오데다크홀 있나 응. 다크홀도 아, 66레벨 기술이잖아 안... 아이 성격이 왜 건방진이야 다크라인은 조심스러운 어린이 어, 나 조심스러운으로 바꿨다 잘했다 다크라이가 건방지면 안된다 응, 안된다 됐다, 이 포켓몬한테 어떻게 끼우지? 봐 받아 아, 어, 이렇게 끼우네 너희 둘다 학습 장치다 어, 둘 다? 야, 야, 야, 야, 한 명만 해. 야! 아니, 야! 그, 그건 주장 안 돼. 주장 안 돼. <웃음> 아니, 어차피 은비 들고 다닐 거라서. 야, 잠깐만, 야, 여기 길,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 조금. 걔네, 걔네, 안에 있는 거다 죽였지? 응. 그러면 나온나? 왜? 관장 다른 데 있다. 잠깐만, 여기 동굴은 뭐야? 한번 들어가 볼래, 요 응. 음, 별거 없다. 으악 거미줄 아, 아, 이거 나가는 거. 아, 나가는 곳이가 관장 어디있어? 나가면 엄청난 미로가 있다 야. 올라와서 올라와서 미로를 깨야된다 미로 깨기 귀찮으면은 그냥 어디있지? 아, 아 여기 있네 아 그냥 넘어왔구나 얘가 관장이다 여기 혹시 다른 트레이너는 없나? 어, 없는 것 같다. 여기 다 살펴보고 왔어. <웃음> 볼래? 야, 오케이. 음, 배틀, 음, 배틀 너무 구경한다. 커서 뚫고 나갔는데. 오케이, 니배트 네 구경한다. 와이. 공비 음, 밀면 안 돼. 해월이. 오리 레쿠자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인다. <웃음> <웃음> 와이, 와이 누르는 칸이 없다. <웃음> 아, 진짜. 아, 이제 됐다. 내 천장을 네가 TNT 터트려서 좀 뚫어줘. <웃음> 야. 은비는 무엇을 할까? 입새코, 회오리. 회오리. 엄청 센데? 회오리. 회오리. 은비 20레벨 있다. 은비 체력 보고 놀란디니. 체력 보고 놀란디니. 어, 은비 게임으로 부수이 배웠다. 오 은비, 이제, 한층 더 강해졌구만. 근데, 은비는 이가 두 개밖에 없는데. 뭐라고? 은비 이두 개. 아니다, 개라고 아니다. 두 개로도, 데미지 80을 낼수 있다. 하나에 40회가. 어, 어, 고부샀다 뚜벅초. 이 자식. 뚜벅초. 야, 저거, 저거 먹자. 깨물자. 어, 아니다. 일단, 일단, 믹서기 에 갈았다. 그 다음에 먹을 것. 저 먹으면 맛있어 보인다. 먹어, 먹어. 먹어. 약 잔다. 아, 은비 잔다. 약 발라줘야지. 아니 먹을 뭐 게약이 많은데. <웃음> 야. 이 <웃음> 부시디 니다. 야. 은비 자지방 가방 보자 상태 이상 열매? 어 열매는 왜 없지? 페토리가 열매는 아닌 것 같다. 야, 은비 게임으로 부쉈는데. 아니 뭐가 저렇게 썼대? 터졌다. 아니 저. 또 복차나 더 있다. 게임으로 부셨다. <웃음> 대장 통통코 맛있어 보이지 은비야 어, 아니 대장 너무 가지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장 전부 익듯 <1등. 웃음> 아니다 난 버릴 이거 아, 케이스 내가 갖고 있어 케이스 어떻게 넣냐 케이스 클릭하고 아니 잠깐만 음. 케이스 갖고 있으면 배치고 클릭하면 아 어, 뭐지? 아닌데? 어떻게 쓴 거지 이거? 아, 아 배치 아, 아, 아. 우클릭하면 된다 그냥 어어 그, 어, 어 됐다 배치 우클릭 맞네 기술무신 86번 난 필요 없다 나는 50번이나 주세요 아 기술무신 50번은 뭐일까요 뭘까요? 오버히트입니다 야 너무 강한 머신 아닙니까 그거 <웃음> <지금은. 웃음> 7만원이다 <웃음> 야돈 얼마나 벌었어? 나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다 이키로 와봐 2키? 어 180원 어. 아, 잠깐만. 이제 이제 다른 줄... 마을을 찾으러 가자. 일단, 줄무멜 한 번만 죽이고. 응. 음. 으악! 믹서기다. 야악 은비 음, 너무 센데? 그러게. <웃음> 박살 낸 음, 말도 안 되게 센데? <웃음> 어디로 가면 됩니까? 글쎄요. 잠깐만, 규토리 팔고. 피피 맥스 팔고. 오케이, 돈좀 생겼어, 이러면. 여기 메타몬 없나? 있을걸? 어, 엄청 드물다. 음. 아, 나, 나 포켓몬고인 하나 있거든. 난포켓몬고에 많다. 나그 기장 가다가 하나 주웠다. 오. <웃음> 옛날에, 엄청 옛날에. 나왔, 출시했을 때. 음. 아, 중환이 응. 음. 어. 아, 이제 보이지, 얘. 어? 잘가 하 왜? 어 어디있어 너? 너 어디있어? 어니 네 이름표 보이는데 따라갔는데 오케이 나 레오코랑 싸우고 있을게 아니다 그냥 TP하면 되지 뭘찾고있노 귀찮게 <웃음> 구경을 하겠다 없는데 포켓몬이 아, 방금 죽였어. 이제 마을을 찾아 떠납시다. 아... 가는 동안 뭐가 있을까? 별거 없네요. 아, 악카드한테 싸움 걸렸다. 나 죽어. <웃음> 야, 엄청 아프기 야, 레벨이 34인데. 자막, 스라크 말고, 개굴반장 어, 개굴반장은 로카도를원컴낼수 있지. 가자. 나, 그, 나 그럼, 나, 나, 12, 12 걸로 가도 되나? 어. 은비 21레벨, 한비 2 1레벨인데 어, 너 이제 1 12 걸어야겠다. 아, 은비 절벽이 다 끼인다. 여기다 던지면 안 돼. 약. 너무 커도 안 좋다. 이제 다른 마을을 찾아볼까요? 그 다음 마을은 자유사차입니다. 뭐라고? 자유 4차보다 50이 더큰 마을로 가재 군자 하볼래? 아니? 왜 매운탕 끓여 먹자? 야, <웃음> 저 비싼 놈이다. 아 사자 어린 거 잡아 먹을래? 예. 어 지금 먹고 있다. 뭐지? 나한테 와서 Y 누르면은? 응. 나 그걸로 이 보고 있었거든? 아, 나 그냥 여기 빨간색으로 패는 게더 재밌어 야다 죽였는데? Y로도 그 빨간색 있는거볼수 음. 있다 <웃음> 그니까 러 빨간색으로 착쳐지는게지는게 너무 좋아 <웃음> 보는 게 그게 소, ASMR인데 거의 어 Y 누르면 뭐지? 착착 음. 착 소리랑 함께 음. 기술도 볼수 있어 이 아보가 12걸어 된다. 어? 약 두두두 주제. 줄무마 주제. 회오리다 모래파동이다. 나 오늘 길에 잡아서 랩작 좀 하면서 가야겠다. 으흠, 나도 그래야겠어. 이게 한비 체력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잠만 누리공 지나가 16이 아니네? 18 아닌가? 10, 17인가 18일걸. 뭔가 어, 느린 것 같다. 17인가 18일걸, 아마. 어, 느리공 지난다. 17인 것 같다. 응. 오케이, 지나. 아, 그래, 나 7세대 조금은 해봤다. 하다가 접었지. 오케이, 기호공이다. 야, 야, 이거 강철 타입이가 얘. 걔, 바위랑 땅 타입. 땅 타입. 뭘로. 그럴 때는. 줄일까? 회오리를 불거나 물면 된다. 아, 나, 나 물라고 했거든, 지금. 아, 음. 물어도 된다. 근데, 바람 훅 부는 게딜더셀 거다. 아 어, 그래. 야, 바람 불어. 훅. <웃음> 야. <웃음> <웃음> 안... 증발했는데 야, 어, 저쪽에. 응. 들판지형하고 사막지형 있거든. 마을이 나올 거야, 아마. 오케이. 잠깐만, 포켓몬 힐 타고, TP 타자. 걸어가기가 괜찮다. 잠깐만, 아버크다요 어, 밑에 뭔 소리 나는데? 어? 야야, 야, 고우스 잡을래. 오, 고우스가 어, 여기 와봐. 나고우스한테 가는데, 이 드론이 1 2 건다. 너 죽어. <웃음> 아니, 쥐 잡는데 왜 돼지고기가 나오냐고. 요 밑에 이게 잡을래. 어, 야, 이쟤왜 이래 크냐, 사이즈가. 엄청 크네. 어, 원래 엄청 잡았습니다. 좁게 났데 어나 한번 잡을래 이거 잡아라 야나 철가질래 불묶기 누구 곡괭이 곡괭이로 줘 나한테 야 어? 뭐야 이거 여기 왜 라티우스가 왜 있어 어? <웃음> 이거 라티우스 아니니까무잡았네고스가 저주 걸어서 혼자 죽었다 미쳤나봐 아 진짜 야 이거 봐봐 라티우스 있는데 여기 이거 아니가 야, 라티오스. <웃음> 야, 충안이, 말 발견. 어, 말 발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말 털러 가자. 어, 은비 꺼내서 있네. 다닐래. 주변에 있는 시비 걸면 바로 할게. 가자. 어, 맞다 하지만... 아, 맞다. 창고로얘 어. 맞다. 얘 그거 하지. 공중내기 자격으로 배우지, 맞다. 아, 어,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거 찍으려면 65까지. 업패해야 되는데 전기 위반장이네 이번에 전기 타입 뭐 나한테 불리아 그렇네 그런걸러 덤벼 불독 난 누구한테 집 이거냐 어 저건 뭐지 오케이 잡아내고 저, 저 위에 쟤는 뭐냐 저 동상일걸? 아 동상이네 나무발판 여기 네. 왜있어 <웃음> 누구 집 박살 났다 여기 체육관 때문에. <웃음> 어 에레키드, 에레키드 2 4레벨뭐 에레키드 어, 콘센트기 어야 여기는 간호수입니다. 민규 좋은 소식 여기는 여자다. 어. <웃음> 어나얘 한번 꺼내볼래. 어개굴반장 겁났어요. 나이스 개굴 간다 뭐해너 인마 나말 오자마자 체육관 뚫고 어디로 가지? 야 한비 이거 마음대로 막 도와다니는데 얘는 얘는 왜 그러냐 얘는 지 마음대로 네. 도와다니는데요 뭐지? 아니 자꾸 일렉트릭 매트스야너 들어와야 안되겠다 너 들어와 보송송 풀목기 노루 꺼내겠다 여기 죽일 만한 데 없나? 레벨 몇인데 걔네들 얘네 22레벨 이런 관장 맞지? 어체육관아니다얘 아이템 어떻게 팔아? 그거 상점 가가지고 파란 색깔 이 전리품 이런 당근 같은 건 못파나? 야, 이 <웃음> 이걸 이걸 이거 팔고 싶은데 나는 포켓몬 테만팔수 있는 것 같다. 아, 아임... 다행히 주황색 규토리가 없어서 팔게 없다. 와, 걸렸다. 24. 자, 이거. 오케이, 전광석화. 어, 배웠나? 오. 개 좋은 거 봐. 아, 개굴반장 전광석화로, 전기관장. 전광석화, 개 세잖아. 아, 성공 차워서 좋잖아. 굉장히 좋다. 나이스. 은비를 어떻게, 무엇을 뭐 할까? 답은 하나다. 약을 바른다. 약. 아, 은비 마비 걸렸어. 이나브레때문에흐이 <웃음> <락. 웃음> 자식이 회복약을 쓰다니 아 맞다 전기타입이면 바위로 응. 눌러버려도 되구나 어 그냥 바위로 때려도 된다 아 근데 딜이 안들어간다 쓰레기라서 아니, 얘 자꾸 회복한다. 아, 돌겠다. 아, 날개시기 좀 그만 써라. <웃음> 아, 자꾸 날기, 날개, 날개시기 한다, 야, 야, 어, 초라이다나 지금, 나지 화날락 일부 직전이다. <웃음> 저기 보이지 야, 저기 누가 자꾸 <웃음> 회오리 쓰고 있는 거보이지 응. 야, 나권장 발견. 아니, 씨, 왜 날개 시기만 하냐. 아, 또 한다. <웃음> 아, 짜증나. 으악. 아, 제발. 아니, 일렉트리 볼에 마비가 걸려, 레전드는. 으악, 아들, 네. 일렉트리 볼에 마비가. 미쳤다, 봐아씨 존나 비겁하게 이기네. 아, 체력은 왜또 휘무한데? <웃음> 아. 그데 아야, 이거 안 맞으면 치잖아. 아이. 아이, 아이 존나 비겁하게 이긴다, 저새끼. <웃음> 아이, 한비로 이거 어떻게 잡는데? <웃음> 아 개짜증난다. 야. 아이, 사기다 이거. 오케이, 보 봉... 어, 야 잠깐만 나왜 여기로 TP했냐? 나 잠시 좀 나가 있을게요. 게임 뭐? 예. 네. 메리어 있네. 전장 야, 뚫고 나간다. 나 플러시한테 다 죽는다. 야, 어때? 이새, 이 자식 엄청나게 강하고. 오케이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내가 강해지면 널 문대버릴 거. 다 <웃음> 이서난이 새끼부터 문대버리고 싶다 <웃음> 아니, 존나 비겁하게 이긴다 이새끼 아 이거 체력 회복하는 기술 그냥 사기다 그냥 <웃음> 야 총알이 어? 마을 앞에 기술 상이 활용 점점 가랬어 어? 어? 형이 <웃음> 끝났다니 애들 <얘들. 웃음> 얼만데 어 잠깐만 뭔지 모르는 거 여섯 개든 몰라 그냥 꺼내 <웃음> 그냥 막 꺼내 어아 근데 아쉽게 동생이지 나면 못한다 이거 잠깐만 실리콘 아, 실리콘 여섯 개 어디서 구하는데 그거 <웃음> 규소를 어디서 구해 몰라 크리에이티브로 꺼내 난 그럴 거야. 야 <웃음> <으아>, 제발 야 <웃음> 딸기 시기 또뭐 가르치냐 어 치근거리기 나이스 좋나 그거 좋은거다 나한테 좋은거다 말를말리이 이걸 때우고아 그래 와 게임으로 부수기 써니까 이긴다 또뭐 가르치냐 쌤아아 한변띠 와쿠 브레이크 554 준다 야저 부정한걸 봤나 에메랄드 어디어나 어, 여기 길을 모르겠네 됐다 맞다이다 아 은비 피하지 오 아쿠아 브레이크 진짜 나이스 야 니는 꿈도 꿀수 없는 체력이 왔다 잘 봐라. 좋아, 키오공 말고, 이제 말을 랩작 해야겠다. 팬다. 판다. 나도 랩작 해야지, 밖에서. 관장이 아직 겁나 어다 어, 잠깐만, 제발. 아, 이거 한비로못 잡는다, 얘, 절대로. 오케이. 제 도전이다, 그러면. 가자. 야, 그냥. 뭐 하늘 위에 유튜브 있다. <웃음> 유튜브, 그 그래. 아, 유튜브구나. 유튜브 맞다. 유튜브다. 메이프스토에 트위터도 있는데. 유튜브 <웃음> 뭐 유튜브야 유튜브지 당연히 당연히 유튜브지 유튜브 죽였다 어? 허허 <웃음> 이게 아닌데? 은비 독 걸렸다 도대체 왜? 아자꾸럼나 만병통치약 꺼낸다 야 은비가 이겼다 잠깐만 콩들기다 <웃음> 그건 레벨을 22 만들어야 된다. 어 12다. 아이 12번. 12번. 야 파치리스는 뭘로 잠기나 할라나. 파치리스는 물어 죽여야 된다. 오케이. 아에몬가도 물어 죽여야 되지. 어. 응. 어 그렇네. 아 이새끼 또 나야겠지 시 아, 이 <웃음> 아니 있는, 왜 그러는데 이새끼는 왜냐고 그거 아니 여기 힐 기술이 너무 사기다 그냥 야 같은 레벨 때에서는 어 뭐야 비비옹이다 죽여야지 이거 비비옹 너네 말이라 먹이가 해라어 아, 플러시 찾았다 해오리로 문대 버릴 거다 아이 됐구나. 그런 거안 한다. 뭘뭘 뭘 하길래? 어. 은비는 마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아 꼬레시다. 아나 나, 나 신속 말이 없다 근데. 뭐야? 아니 전룡이 왜 있어 여기? 어? 잡아라. 어 근데 보스 전룡이다. 아하, 아쉽게도 했구먼. 넌 다음에 내가 강해지면 조져봐 야, 나 여기 길을 못 찾겠는데. 여기 길이 어딥니까? 그러게요. 너 어디에요? 나 여기 있는데. 여긴가? 아마, 그로 가볼게. 여기인것 같은데 처음이가 일로 와봐봐 어어 이쪽 와가지고 그쪽 알러... 가서 이거 요거 뒤에거 밟고 딱 왼쪽 왼쪽 밟고 오케이 다 깨고 다 깨고 어떻게 이걸 듣도 못도 못한 이름의 포켓몬을 들고 나한테 설치는 거냐 보송송 엘리키드는 회오리로 갈아버리면 바로 죽는다 거의 오 일렉트리킷벌이 이번에 마비 안걸렸다 이건 이긴다 이겼어 깨고 네, 그 다음에 왼쪽이냐 또다시. 오른쪽이냐 왼쪽인것 같은데 뭐? 어, 저도 가는 길을 까먹어서 어? 왔는데 왔는데 관장이다 그 녀석 너이 녀석, 아니랑 지금 먼저 타이끼고 있지? 응 Y 눌러서반전해 으악 으 야, 야, 야 개굴반장 피노란색 있다 전광석화 뭐야? 아기의 파동으로 아, 홀아주에 자주 아아라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이스 이겼다. 아쿠아제이트도 성공이었나아아 잠깐 아, 봐응아스라크 쓰라. 가자 가자 스라크 연속 자르기 오케이세다 얼다바람 오케이 어이 얼다 쟤 얼다바람이 있나? 나 큰일났는데 오케이 썬더라이 여기까지 아아아각등사아기요군 <웃음> 가자 가자 가자 물대포 야물 대포 안된다 그거 물 대포 안 통하네 역시게 아쿠아제트 아니 이 녀석 교체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는거야 아질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냐 멤버가 네, 아니 네, 펄스건 시... 이즈리얼 멤버가 너무 많네시나 있는데 오한놈 잡았어 제발 아들찼어 아직... 죽었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그럼 이제 내가 도전해봐도 되나? 어..해봐 가자 <웃음> 큰친구 왔다 <왔던. 웃음> 으악 걔 생각보다 되게 세리 어 진짜? 얘 게임으로 죽일까 그냥 어 단단해 아독 걸렸다 망했는데 난아이들 응? 잡을 수 있다 아이 다를 못.. 다못 잡겠다 한으로 뒤잡는.. 아, 제발. 야, 단, 야 저거 엄청 단단하는데, 보성도? 어, 엄청 단단, 야, 니, 안 만났나, 아직? 아니, 아니. 엄청 그냥... 단단해서 안 돼. 누구 나한테 치료제 좀, 으악! 얼다바람 있어서 안 돼. 야, 얼다바람. 한비로 못 잡아, 저거. 한비 랩작을 해야겠다. 어. 어 그래도 정강석화도 있어서 기분 좋다. 어, 뭐야, 왜 이리 단단해, 얘도. 그니까. 러 <웃음> 얘, 이건 저 애들이 약간 멘집이 말이 안 되는. 왜 <웃음> 힐기술 없어서 다행이다 하, 야 한비로 못 이긴다 이거 야한번더 도전 한번더 해볼게 이게야왜 야, 내가 왜, 왜 내가 신청 되는거 신청하면 알아서 도전 되는것 같은데 <웃음> 어 오케이 구경 어야야깨물 무슨 야, 야, 게임을 야 마비 상태다 애지랭투도 안걸린다 상관없다 나는 얘는 마비를 스스로 이겨낸다 아, 나 오히려 마비가 났다 독보다 그건 어, 죽는데? 덕, 덕, 화상 그런 것보다 났다 아 가방을 왜 써? 자 게임으로 부숴버려 어, 왜 제가 송... 손... 야 마비 걸린 건데 무조건 후공이냐? 아니 스피드 떨어진다 아, 아 떨어져서 그렇구나 완전 전기타입 이 새끼들 많았다 스피드 존나 빠르지 응이 어. 새끼. 아, 나 느린 애들도 있다. 보송송 느리 있다. 음. 내 은비가 맞고 저해 되면, 얼마나 빠른 거야, 그래도. 아, 이거 포기다. 난 랩작 하려고 도전한 거다. 한비를 이길 수 있나, 이거? 어, 볼트로스다. 안녕. 개상한 바람 쓰면, 죽냐, 저거 어? 뭐야? 어? 개굴반장 레벨업. 레벨 아 마릴 마릴 마릴 지나구나 아 개굴반장 지난 줄 알고 겁나 놀래 이제 마릴 마릴리로 지나간다 아야 한빈 너무 아깝다 체력이 너무 작다 얘는 좋아 다음에 짜져 있을게 니니 니 다.. 제 도전할래 어 간다 야 잠깐만 쫓기 <웃음> 나는데 <좋게> <웃음> 야얘왜왜 이런냐 무지개 야니 거기 좀 있어줘 봐나나 나 랩작 좀 하고 올게 어다 되면 다되면 나, 나 아님 좌표 좀치거 놔라 거기 <웃음> 이런 오케이 다음 한비를 조기교육 좀 시키고 와야겠다 그러시불 죽어 아 으 영문도 모를 채 나를 공격해. 으악. 안 돼. 한대맞치게 해줘. 아잉. 어 됐어. 미 좋은 점이 녹인다. 좋아, 어, 마릴리다. 야, <웃음> 포켓몬 고기가 이거 혹시 근데 고기 주는 거. <웃음> <웃음> 그런 <웃음> 정답 거. 상못 <같아>. 됐다. <웃음> 오, 야, 마릴리가 <웃음> 올킬 하겠다, 이거. 어아 왔다야 니 여기 안 했지 다이아 헤모어 이거 쓰는 거냐 빵 버리고 고기 버리고 양털필요없고야 대단한 낚싯대 주었다야 민규 오 이거 강철 두고 한비 못 주냐 못 주네 아깝다 아깝다 잠깐만 쓰라크아 근데 학습장치 요러면 알아듣는... 주면 안 좋잖아 어경험치분산되가지고아 뭐야 얘 레벨 36이고 야나 관창 깼다 깼나 나 TP 좀 깨니까 와일드 볼트 준다 다이나모 배지랑어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강철 주.. 어 드래곤 주얼 어? 어? <웃음> 드래곤 주얼 줬다 니 <웃음> 네 혹시 강철 타입 있나? 아니 아, 나 강철 주얼이 하나 있거든 여기 템파밍 좀 하다가 들어갈까? 오케이 아니 네 템파밍 하고 있을래? 드러... 아이 그냥 그냥 t p 타봐 아이 오케이. 깨고 싶으면 깨라 어나 t 비 탈게 아, 아 화려 그럼 제발. 내가 맞아야겠다 어어야대 야, 이거 강철줄 주 갖다 팔래니 아니 니해아 네 맞다 활용점점 있다 이제 응. 음. 아깝다 음, 음 배우고 와야 되는데 난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끌어내는 아, 맹도. 야. 근데 얘한테만 맹도 거냐? 나는 공격하던데. 음 은비가 너무 세서 그렇다. 아, 근데 난랩 잡하는 게보에서 계속 얘네들만 패고 있어야겠다. 아, 도피에 너무, 너무, 너무, 그거 안 돼. 야, 드래곤 주얼이, 드래곤 타입 미리 올려준 거 맞지? 어 아, 그 소모품일걸? 어. 아, 진짜? 소모품이. 그니까, 러기아에띠 같이 한 번, 한 번밖에 못쓰는 거. 아, 진짜? 절대 다 어. 없어졌다. 약. 진짜 없어졌나? 어. 썼거든. 약. 아, 근데 한비가 세서 다행이다. 18렙치고는 맷집이 강하다. 아! 혼란! 아 근데 얘네들 이거 자꾸 상태 이상 거는거 너무 싫다 뭐만 하면 기, 기절이고 어 잠깐만 어 그렇네 보스 라프라스다 어? 야 용의 이빨도 한번 쓰면 끝나는 거가? 아니 그거는 계속 어? 용의 이빨도 있었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그걸 그거 한개았다 아, 근데 얘 드래곤 타입 기술, 좋은 거빼고 하나. 50까지 찍어야 되는데. 언제 찍냐. 어, 야, 나 구해안경 좋았다. 호스라플라스 잡아서. 응. 구해안경 필요한 애 있으면 아래리. 응. 오케이. 어. 어, 그래, 드래곤 타입 기술 세져서 좋다, 지금. 근데 얼다 바람 때문에 지금, 지금 빡치게. 화난다, 지금. 올다 바람이 너무 세다. 어, 한비가 25레벨짜리 잡았다. <웃음> 좋아, 두두는 빡세행이다. 어, 플러시 박스. 이거 왜 이리 세? 이 양극. PC 아이템 코드 받았다가, 아이템 코드 받아야돼 은비 야또 도전이 다배우리 어. <웃음> 은비 도전할 때마다 레벨 1씩 올라가가지고 <웃음> 개쎄다 <쎈다. 웃음> 야. 아왜 자꾸 나한테 맹독을 걸지 얘첫 번째 보송성으로 고정돼 있나 이거 2 6벨 그냥 포켓몬 다고정일걸 레벨 아 이거 첫번째 내는거 어어 아 다행히 한비 있어졌으이어 한비 최면술 배웠다 오 안보인다 한비 이정 센거 아니가 근데 20레벨인데 어 최면술이다 약아맞았다오 잤다 어, 됐다 이겼다 <웃음> 플러시 잡았어 뒤에 이제 저걸 잡고 나면 썬더라이 있다 아 근데 한비가 지금 레벨이 낮다 아이가 무디히게할것 같은데 봐봐 힐 들어간다 약또 한다 아나 이걸로 랩작 가고 있다 그냥 아 깨면 마레비 오케이 관장 깨면 와일드볼트 오. 어, 됐다. 너는 막아라. 최초로 맹독을 안 맞았어. 치이뭐 시... 어디 네거 시켰어? 치킨이... 아, 아. 떡. 또... <웃음> 아, 잠깐만. 완철보다 야, 에이, 야, 전혀서... 맹독 안 걸려서 지금 이기고 있는데. 오. 아드래곤 용의 이빨 때문에 살았다 야 효과가 굉장했다 이 자식 은비 29레벨 아나물타임만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니네 물타임 뭐 들고 있는데? 개굴 사... 반장 마릴리 키오공 왜 이렇게 많지? 야, 썬더라이 뭘로 패지? 아무거나 아 이거는 그냥 회오리로 패도된다 맞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기술상인이 사... 미국간것 같은데? 예? 예? 야 잠깐만 진짜 없어진것 같은데? 실화야? 야 한... 잠깐만 야 메가니움이다 형저 메가니움 잡고 올래요 오케이요 오케이 근데 뭐포켓몬이지 실세대잘 모르겠다 나. 약지 고리터 오케이 야한비예 세다 으악 <웃음> 잡는다 이걸 또 다시 재우고 아못 재웠다 아 미친 아 쓰라크 트롤 어. 했다 아. 으악 못 잡았어 아못 잡았다 못 재웠다 아. 아, 메가늄 엄청 희귀하는데. 잘 봐라, 은비. 은비 그 3은 너다, 캔 호로우. 야, 새가 째려본다. 야, 은비 29렛 되니까 이제 그냥 잡는다, 애들. 오. 일단, 기본 반피다. 뭐지, 야생. 30. 야, 메가 절룡이. 와, 에오스 레시배온다 드디어. 나 이거 있을 때 없는 몽통 박치기 잘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덕구다. 오케이. 회오리. 됐다. 굴목리.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오오. 회오리. 반갑다 덕구 오오. 이제 너무 포켓몬 모델 해야 된다 강제로. 아니 안할 것이다. 알았다. 구경이나 해라. 으. 병을 어떻게 하지? <웃음> 아 은비 혼란 걸렸다. 망했다. 야. 아이 뜨거운 타이어. 시바스 영상 봐야지. 야, 시바스 영상 그거지. 은비, 은비 그거 전염병. 체력이 영인데전염병이다 <웃음> 어야야 나좀 살려줘. 은비 체력 <웃음> 네. 여기인데안 죽어가지고. 렉 오류 걸렸다 나. 잠깐만 살려줄게 뿡 은비 체력 좀 힐로 해봐 봐봐 대기 중 떠나 나 화장실 좀어 됐어 끝냈다 카톡방에 왜눈 내려 왜눈 내려 이거 어, 됐다. 풀렸네. 으아, 그러니 롤은 깔았나? 응, 응. 깔 시간이 없다, 지금. 왜? 아침에 또 작업했다. 어, 깔면서 하면은 컴퓨터 터지나? 아, 느리다, 그러면. 그, 어. 동시작업을 못해, 하면 느려지지. 멀티태스킹 안 되는데, 컴퓨터가. 램 그런 만들어서 그런가, 씨 우와. 우와, 아, 아직 충환이 안 왔구나. 어, 나 왔다. 아 왔나? <웃음> 왔는데 <웃음> 아 이, 이놈이 이 한빛 체력 54로 만들었다 <웃음> 야넌넌 넌 용서할 수 없다 하필이면 <웃음> 그러니까 아니 하도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왜 하필 그게 되냐고 <웃음> 그러니까 저저저 저, 저, 뭐, 그러니까. 용서 안 했다 내가 저 형이라 뭐야, 나랑 플라스한테 시비 걸렸다 어? 잡아라 그냥 이미 죽일까? 포획할까? 포획하자 오케이. 목을 잘라라. <웃음> 어, 그럴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썰어버려, 아주. 아니야, 아니야. 잡을래. 난 욕심난다. 잘안 나오는 애거든. 응. 잡는 게 낫지. 그 드래곤 엄청 잡, 잘 잡잖아. 그런가? 응. 난 드래곤을 집중해서 잡을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잡아야지. 이미 페어리 타입이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오. 아, 마릴리랑 누리레느가. 그리이라 아나나 불카월스라고 싶다. 아그 사막 가면 월이라3 되게 라 3월이라 이라라이라가라3라아월잡라3월라3라라3라이이이이라3하는 숫자가 돼 버렸다는 게 문제지. 아이가 지금 1 1이 있다 오오오또가야겠 아, 아이 또또 졌다 야 상태 이상 때문에 자꾸 진다 나아잘안 잡히네 자식이 근데 이제 은비가 30레벨이라서 다 잡는다 <웃음> 벌써? 나이몇개이 있네 문 앞이야? 됐다, 회오리다, 너는. 회오리? 시공의 폭풍? 회오리다. 회오리는 폭풍이고, 폭풍은 시공이다. 아, 뭐야. 아, 이거. 콜라 농실타, 이거. 콜라? 콜라 농실타, 이거나. 아. 콜라 때문에 다 준다. 제워 아! 아, 제발. 괴상한 발음. 이 지구에 이제 더 이상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광석화. 깼다. 불려펴라 정광석화. <웃음> 와, 잤다, 잤다. 됐다, 됐다, 거의 이겼다. 아, 개상한 바람. 도마소카. 됐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와. 어, 파울이 있다. 잠마 하... 파울이 죽어라 여보세요? 오케이 어... 야, 나도, 나 저는 좀 먹고 올게 나도 같이 어... 먹고 오자 나도 오케이, 오케이. 어...